엄마 줄게 여기와 먹자 쭉으로와응 기다려 두부 기다려 주지 기다려 기다려 우리 두부 얼마나 기다려 자라는데 기다려 자라지 일로와 스톱 기다려 우리 두부 기다려 <웃음> 기다려 아네 <안 해. 웃음> 기다려 잘한다고 엄마가 자랑했는데 에이, 거기 떨어뜨리지 말고 먹어. 너 호박 골라 먹는 거지? 에이, 떨어뜨리지 말고 먹기. 호박국만 골라 먹으면 안 돼. 같이 먹어야 돼. 두부.